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송교수 tv가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주간 송곳 인사이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동안 송교수 tv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주, 주된 주제는 기관투자자 그리고 은행의 참여 이게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하고요 음, 코인 시장이 이제 아주 오랜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에서 찾고자 하고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아마존이 결제에 비트코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어, 소식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하고자 하고요. 어,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 어, 은행의 참여, 어,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은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 펀드의 이제 증가에 따라가지고, 어, 코인 가격이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똑같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차트도 로그 차트입니다. 여기도 로그 차트고 이쪽도 로그 차트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주 주별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고요. 작년 대부분의 기간 그리고 올해 이제 초 상당 기간 동안에 자금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장이 이제 붕괴되면서 최근에는 자금이 이제 어 약간의 마이너스를 보유했다가 아주 최근 들어가지고 는 이제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펀드별로 그 다음에 이번 주, 그 다음에 이번 달,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어 펀드의 플로우를 분석을 어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레이 스케일이 이제 가장 큰 펀드죠. AM이 단연코 제일 많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자금 유출입은 없었고요. 어, 다만 올 들어가지고는 이제 자금의 유입이 어, 대단히 많았던 어, 그런 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자금 유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있다면 그게 이제 장을 올리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 어, 돈이 빠지고 있다면 이제, 이제 계속해서 코인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그널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번 주, 이번 달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의 자금을 어,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것이 비교,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코인의 종류별로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보면 이제 올해는 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플러스를 보이고 있지만 어, 비트코인만이 이번 주 이번 달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특히 이제 이더리움을 저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금의 흐름이 플러스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펀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거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만 이제 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어, 이제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간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주별 흐름을 어 회사별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주별 흐름을 코인 종류별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거래소에서의 그 비트코인 펀드 거래소에서 펀드의 흐름 대비 이제 펀드 총액 대비 펀드의 입출금을 보여주고 있고 어 그래서 2018년에 짧은 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보였던 이래 이제 어 2019, 2020년 어, 2021년에 최근을 제외하고 나서는 어 펀드엔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여, 보여주고 있고요. 어, 아직은 그다음에 커다란 유출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마이너스를 일부 보이고 있지만 음, 돈의 큰 돈들은 여전히 펀드에 그냥 어, 묶여 있다, 잠겨 있다라고 해석할 을수 있겠습니다. 어, 펀드 규모고요. 그이스 케이 당연. 당연히 코고 코인쉐어스가 두 번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의 회전율하고 펀드 회전율의 비율인데 그러니까 이제 펀드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가 넘었던 적이 있죠 2018년에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10%가 넘었던 적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펀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인 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블록체인 스타더, 서클레저, 팍소스, 블록원 비소, 뭐 이런 이제 어, 유니콘 같은 스타덕들한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규모도 어, 굉장히 많죠. 2020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급격히 늘었음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들도 어 크립토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어 특히나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그 자금 세탁 방지나 어떤 어 범죄 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체인 어리시스 어, 사이퍼 트레이스 이런 이제 어 주로는 자금 세탁 방지나 관련된 이런 회사들한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 회사들은 이제 어, 어 이제 밸류에이션이 벌써 체인 어리시스만 하더라도 사조원이어쨌 넘고 있는 그런 유니콘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뭐 이제 어, 투자를 하고 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 펀드를 이제 허용했죠. 네. 그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려면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커스터디 어,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저, 어, 폴리사테인 시큐타이스, 커퍼 이런 대들이 이제 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달리 이제 은행들이 어,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리 은행, 뱅크 오 아메리카 이렇게 은행들이 진입을 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펀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이,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뭐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물론 기관투자자 헬펀드한테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의 진입이, 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관투자자들은, 어, 기관투자가 자기 돈을, 코인을 사는 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한이, 어, 없습니다. 근데 은행들이 펀드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SEC에서 이제 그 규제를 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규제, 이런, 이런 규제가 민감한 은행이 여기 들어섰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 이제 가상자산이 제도화를 통해가지고 시장에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은행도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또 은행들은 정부랑, 정부랑 굉장히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풍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으 편입되는데 도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은행들이 이렇게 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고객들이 가상자산 투자, 투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은행들은 고객들한테 당연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를 조언할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조언을 받아서 투자하게 될 것이고요, 펀드 등 간접 상품을 통해서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정보도 어잘 분석된 것으로 제공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할 것이고. 개미 투자자들도 이제 따라서 분산 투자 장기 투자하게 를될 것이, 것이다. 그러,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항상 제일 우려하는 건 뭔가요? 무지마 투자하고 투기 못하고 돈꿔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인과 정부의 마찰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틀이 자, 이제 개미는 가라 여왕 아, 죄송합니다. 이제 고래는 가라 여왕 개미가 온다입니다. 그래서 음, 역사적으로 볼 때도 뭐 그게 해지 펀드가 됐건 아니면은 어 벤처가 됐건 아니면은 어 부동산 펀드가 됐건 간에 어 개인들이 자기 월스, 부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편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 그 자산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지 펀드도 그랬었던 어 것이고 어 부동산 시장도 이제 어 당연히 그랬었던 것이고 어 주식이나 그런,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정리 펀드 등등 어, 그런 걸 통해가지고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코인도 그런 개인 포트폴리오에 진입한 과정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2022년 X세대 및 밀레니얼 세대가 보여있는 자산은 약 37조인데 이 중에 5%를 코인 엘로케이션 한다면, 어, 코인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약 5배. 다 비트코인을 한다면 10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어, 상승할 수 있는 이 시장이 성장 성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은행이 그총매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제가 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소개하고자 하고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어, 한 학기는 블록체인을 강의를 하고 있고 한 학기는 기술 투자 M&A를 강의하고 있고 전 평생 투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쪽 업계에 들어섰고 어, 지금도 이제 투자랑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 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운영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을된지약두달 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1년이 지나도 찾게 되는 침승 리, 리서치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어, 교수 4명, 뭐, 등 10명 정도의 프리랜서가 같이 어, 활동, 분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버하고 있는 주제는 메인넷 분석, 디파이,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 성고드 인사이트, 위클리,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디파이는 유니삽스, 시스와 오라클, 디파이 전체 종 분석을 해놨고요 음, 메인넷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폴카다, 도치코인, 클레이튼, 코스모스,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요 어, 각그 영상별로, 각그 메인넷별로 여러 개의 영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 바이낸스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 어, 7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고요. 세타, 세, 세타 퓨얼도 이제 어, 5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클리에서는 디파이 분석한 거, 바이낸스 추가 분석한 거, 지난주에는 김치코인의 대학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그럼 송교스 TV를 찾아 주시고요. 어, 투자는 항상 자기 책임 하에 어, 하는 것입니다. 어, 카카오톡 오픈 도방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프로그램이 유용하다면 꼭방문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합니다. 본 프로그램 스폰서인 보스아고라에게 감사드립니다.